자, 스크래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본 거고요. 아, 스크래치, 이런 것들도 다 컴퓨팅 사고 관점에서 문제를 쉽게 해결해 보자라는 교육 블록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본 겁니다. 자,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자, 이것을 컴퓨터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거였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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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 누군가나 봉착되어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그 문제를 너무 크게만 볼게 아니라 한번 잘게 나누어 보세요 분해시켜 보시라고요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 불필요한 거싹 버려 보세요 자 그러면 알곡만 남을 겁니다 그것을 문제 해결해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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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특징만 남겨서 단순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된 속성들을 추출하여 보다 일반화된 개념을 만들거나 복잡한 대상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속성들 만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자 어? 우리 약도 그리는 거 지하철 노선도 그리는 거 그쵸 어자 우리 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과거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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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추상하라고요. 복잡한 거다 빼세요. 자, 우리가 특정 목적지까지 가는 자, 약도 좀 그려 줄래? 그러면 어떤 건물이 있구요 어떤 도로가 있구요 어떤 숲이 있구요이다 그리지는 않잖아. 그렇죠? 자, 이길쭉 따라가서요. 우회전했다가 어떤 건물 나오면요. 자, 거기가 목적지입니다라고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제거시켜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스크래치에서 이 추상화는 사실 스크래치 추상화는 자,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고양이 리스트 변수를 생성할 때 함께 생성 블록들이 있는데요. 우리 과거에 뭐 변수 이야기 했었고요. 자, 뭐 리스트 같은 거 이야기 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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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 추상화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자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은 자료 추상화에 의해서 실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블록들을 이용하거나 또 다른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료 추상화가 됐든 기능 추상화가 됐든 스크래치에서 추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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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의 예제는 자 우리가 완성된 차를 하나하나 쪼갠 거예요. 차를 쪼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핸들이 있고요. 바퀴가 있고요. 여러 가지 공구들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하나 하나하나 하나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완성품의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도 자여러분들의 복잡한 문제들도 쪼개고 쪼개고 쪼개게 하게 되면 프로그래밍은 간단하신데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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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간에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응집도 자, 결합도 커플링 응집도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응집도는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A와 B가 있는데 얼마나 서로 잘 끈끈하게 주고 받느냐 관계가 있느냐 그 뜻이고요. 결합도는 자 A라는 프로그램과 B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나 관계가 어 연관성을 적게 받느냐. 그래서 응집도는 굉장히 한 프로그램 내에서 A와 B가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결과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응집도의 효과는 높아야지만 좋은거고 결합도는 자이 A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B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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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모듈도 예. 자 여러가지 작업 단위로 쪼개는 것을 모듈이라고 그것의 특성을 응집도와 결합도가 있는데 응집도는 높아야 되고 결합도는 낮아야지만 분해가 잘 됐다는 라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복잡한 문제도 잘게 잘게 쪼개면 문제 해결 방법이 생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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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학교 자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세요 라고 자 오더를 받았습니다 자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까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크고요 어, 이것을 자 학교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분해하면 뭐 교무처에서 요구하는 정보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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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아이 사람은 흥길동이야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얘는 다 아, 모양은 다 다르지만 자 우리는 의자라고 어,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 인식입니다. 자뭐 숫자에서도 찾을 수 있죠. 어. 자두 자리 더하기 계산법도 뭐세 자리 더하기 계산법 그러니까 더하기 연산에 대한 자 을 찾게 되면 두자리수가 됐든 세자리수가 됐든 네자리수가 됐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자 예전에 온 길을 되돌아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었지 이번에 잃어버린 열쇠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볼까 경험이잖아 그쵸 어자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에서 강조하는 패턴 인식은 어떤 문제를 이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다른 문제와 연관 시키는 사고 능력을 패턴 인식 컴퓨팅 사고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나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해 봤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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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우 차트 이야기 했었구요 자연어 이야기 했었구요 여러가지 이야기 했었는데 스크립트로 우리가 구현했을 때는 스크래치로 스크립트로 구현했을 때는 실제 플로우 차트를 그려 놓고 작업을 안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예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이 예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우리 스크래치로 윤년을 한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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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020년 2월 달. 자, 어, 캘린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며칠까지 있었나요? 며칠까지 있었나요? 예, 2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2020년은 윤년이라고 하는 거죠. 4의 배수. 2020년이 4의 배수인가요? 4520, 4520. 4의 배수 맞잖아. 배수는 나머지 값이 0인 것을 말하는 거니까. 자, 100의 배수가 되나요? 2020년 100의 배수는 안 되겠네. 그러나 아 잠깐만. 아 100의 배수가 돼 100의 배수가 아니죠. 음. 자, 4의 배수는 맞습니다. 그러나 100의 배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2020년은 윤년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것을 스크래치로 구현해 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아, 이거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어,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바로 응. 저 문장을 이해해서 어, 프로그래밍 구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작업을 한다고요? 응. 자 이런 식의 알고리즘 작업을 한다고요 알고리즘 작업 뭐예요? 자 시작을 합니다 아, 변수 x 값이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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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X가 자이 e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연도를 입력하세요 자2020 이라고 입력을 했어 자 엔터치게 되면 2020년 윤년이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2000년 입력해 볼까요 윤년이야 아, 자 2010년 윤년이 아니야 이렇게 구현되는 거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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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베이스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